하연 소집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퀄리티가 미쳐버린 무한성 아카자는 이 공간이 무한성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자신이 왜 무한성에 호출되었는지 생각을 합니다 아카자는 상연열기가 귀살대에게 토벌을 당했다는 것에 매우 빡쳐하지만 바로 진정하고 무한성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아카자가 무한성 아래로 떨어졌을 때 도우마의 만세극락교와 연못이 보였습니다 아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경치를 구경하는데 바로 코쿠시보의 기둥 스테이지가 보였습니다. 이후 무한성 산책을 마친 아카자는 비파 소리와 함께 나키메가 있는 곳으로 순간 이동이 되었습니다. 아카자는 다른 상현 열기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상현 호교코 상현 사안탱고, 과거에는 상현육이었지만 지금은 상현이 도마. 상현열 코쿠시보 실험을 하고 있는 부자. 우잔. 부자는 규타로가 죽었다는 것에 매우 실망을 했으며, 푸른 피아나를 몇백년 동안 찾지 못한 것과 오브야시키 일족을 매장하지 못한 것에 상현열기들에게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목소리> 한탱구는 엎드리며 빌고 있었고 아카자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코쿠시보는 드릴 말이 없다고 말하며 오부야시키가 교묘하게 모습을 감추고 있다며 핑계를 대고 도우마는 탐색에는 재주가 없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교코가 무잔에게 정보를 물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잔은 교코의 머리를 자신의 손에 이동을 시키며 자신의 가치관을 말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희인낙낙거리며 전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무잔은 교코의 머리를 떨어뜨리며 상현열기들에게 필사적으로 이 말하고 말하며 교코에게 정보가 확정되면 한탱구와 같이 출동하라고 말하며 모자는 사라집니다. 교코에게 정보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도우마 아카자는 도우마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우마의 머리를 날려버리며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가 아카자의 손을 베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도우마는 코쿠시보에게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코쿠시보는 이건 널 위한 것이 아니다. 서열의 흐트러짐 즉 종속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려한 것이라고 말하며 아카자에게 불만이 있으면 교체혈전을 신청하라고 말하지만 도움하는 아카자가 우리에게 신청을 해봤자 못이긴다고 말하며 아카자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아카자는 알겠다고 말하며 코쿠시보에게 언젠간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카자의 말을 들은 코쿠시보는 오히려 아카자를 응원해 주었고 무안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카자한텐 곧 교코도 무안성을 떠났고 혼자 남은 도우마는 나키메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나키메는 도우마를 만세극락교로 보냈습니다 도우마는 신자가 왔다는 말에 모자를 쓰고 들어오라는 말을 끝으로 상연소집 편이 끝났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더 있지만 나중에 올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유바